기술 창업론 기술 창업 준비하기 첫 번째 시간 창업 기회 발견과 아이디어 개발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과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학습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창업 기회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으며 창업 기회 발견 프로세스와 환경 트렌드 및 창업가적 특성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창업을 할때 창업 기회를 어떻게 잡는지. 그와 같은 창업기회 이해를좀 저희가 먼저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업기회란, 창업기회의 창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회란 음,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아,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포함된 의미를 우리가 창업 기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entrepreneur opportunity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아이디어와 기회는 다르다.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늘뭐 지나가다가 또는 뭐 책을 읽다가 문득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아 이런 게 필요하지? 아 이런 게왜 없지? 하는 아 이건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항상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창업기회란 뭐냐 이 아이디어의 시장에서의 가능성 저 아이디어의 시장 가능성이 같이 포함된 그것이 결국 뭐냐 창업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업 기회는 시장에서 어떤 매출 또는 시장에서 어떤 성공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 창업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의 속성이 필요합니다. 뭐냐, 매력적인냐. 정말 사람들한테 이게 어필이 되고 사람들이 어 이것을 좋아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아이템이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기가 적절한가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라도 이것이 시기가 적절치 않으면 사실은 시장 가능성이 없죠 그렇죠 예를 든다면 이제 불경기에 초호화판 럭셔리 제품을 만든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아주 호황기에 아주 저가형 요 같은 음 그런 것을 제품을 만들었을 때또 역시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번 반짝하는 아이템이 아니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이제 성과 창출이 가능한가, 즉 지속성이 있는 그런 기회냐, 반짝 유행으로 그치는 그런 기회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매자라든지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의 범주에 있는가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그냥 허구의 상상의 이런 어떤 기회가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구체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창업 기회는 굉장히 매력적이 되고 타이밍도 적절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제공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창업기회고 이것이 곧 어느 정도 시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회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창업기회를 이제 잡기 위해서는 지금 뭐냐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이 창업 기회의 창을 이제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창업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창업 기회는 창이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한시적으로 포착되고 활용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게 이제 기회의 창이죠. 그래서 어떤 어 제품과 서비스가 있으면 이때 창업 기회가 열립니다. 열리고 어느 정도 쭉 시장이 성숙되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유행이 지나겠죠. 유행이 지나거나 또는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장에 들어오면은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는 또 이제 그 이제 폐업이 되는 그죠 그다음 에 이제 감소되는 소비가 감소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영원히 가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는 없습니다. 항상 기회창이 열리고 닫히는 이와 같은 기간을 기간을 현실적인 기간을 우리가 창업 기회창이다. 자, 그래서 이제 창업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디어가 이 창업 기회 어느 단계에 좀 해당이 되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아직 창업 기회의 창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수요가 없어요. 쉽게 말씀해. 수요가 없는 상태에, 이때 만약에 어떤 아이템을 창업을 했다면, 사실 이만큼 기간이 매출이 없이 버텨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 매출이 없는 기간을 버티지 못하면 사실 이제 폐업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템과 서비스가 이 기회창 시면에서 어느 단계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쉽게 개발해서 기회창이 열릴 때 진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늦게 이게이 시점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거의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창이 닫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유행이 다 끝나는 어떻게 하면 이제 끝물이다 이렇게 발표를할 수가 있는데, 요때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그 시장이 조금씩 다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매출이 이제 굉장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일찍 또 너무 늦게 작업 기회창에 진입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요 기회창이 과연 어느 단계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업 기회창을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투자자 빌크로스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타트업의 주요 성공 요인을 이제 많은 회사들을 자기가 이제 투자를 하고 했는데 그 투자한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은 성공하고 어떤 기업은 실패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통계를 내봤어요. 통계를 내보고 했더니 성공한 기업들, 우리 어떤 특, 특성이 뭐냐면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요인을 갖고 있더라. 먼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더라. 저기 뭐 브릴리언트 아이디어, 뭐어그 다음에 뭐 이제 브렉스루 아이디어, 아이디어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어,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팀이 굉장히 훌륭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우수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능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이 제품이 시장에 취립하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이제 중요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섯 가지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인데, 이빌 크로스의 그 결론은 이 다섯 가지 요인 중에 그럼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하고, 어 분석을 해 보니 타이밍이었습니다. 타이밍. 그래서 많은 그 성공한 기업들 중에는 이 적절한 타이밍에 시장에 진입했던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만큼 이제 이 창업 기회의 창을 잘게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빌크로스의 어떤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타이밍 잘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하는 그런 어, 성과를 이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업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환경 트렌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개인 나 스스로 창업적 개인의 특성을 분석을 해서 어 이제 게 기회가 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 트렌드 분석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외부적인 요인, 과뭐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예, 성공적인 창업가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을 유기적으로 사교, 작용해서 그것을 창업 기회를 발견한 사람이 이제 성공적인 창업가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환경 트렌드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창업과 개인의 특성을 같이 이렇게 살펴서 모니터링해서 이두 가지가 잘 이제 맞는 건지 적절한 건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제품과 서비스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이와 같은 것이 일반적인 기발견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 트렌드를 보고 이 트렌드에 적절한 아이템인지 근데 이 아이템을 내가 나 스스로 정말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또 적성이, 에, 그런 어떤 네트워크, 지식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기존 제품을 이제 분석을 해서 기존 제품 대비 정말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작업 이제 기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환경 트렌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외부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일반적으로 저희가 PEST, P E S T 뭐냐면 이제 그 political, 그래 그렇죠? and regulatory changes 정치 제도적인 변화 그래서 P를 이제 따왔고요. 이럴 땐 다음에 이제 뭐 WTO, WTO, 어, WTO라든지 FTA. 뭐 최근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FTA 협상을 뭐 어, 재협상을 하자. 뭐 이런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제 WTO를 재협상할 때는 결국 기존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산업은 굉장히 더 긍정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산업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런 변화에 과연 내가 생각하는 이 아이템은 좀 부정적인 영역이냐? 긍정적인 영역이나, 영역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영역이면그 그 영역에서 필요한 어떤 그 키, 새로운 아이디어는, 새로운 기회는 뭐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 제도적인 변화, 그 트렌드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변화, economic forces에서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부분들, 또 에너지, 환율, 변화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어, 과연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적절한 건지 이 경제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적절한 판단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적인 변화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여성경제활동 인구 증가 다문화가족 증가, 또 반려견 증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문화적인 변화 속에서 또 새로운 수요가 어 있고 그 새로운 수요가 있으면 거기서 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필요가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의 변화도, 사회 문화적인 변화도 다 살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T 기술적 변화입니다. Technology 어드밴시스에서 어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사차 산업혁명 기술 시대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인터넷 정보통신 시대에서 이제는 사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사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변하는 기술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ICBM 그죠 IoT, 클라우드, 빅 데이터 그다음 모바일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이 되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새로운 기술의 변화는 결국은 또 새로운 소비, 새로운 수요를 또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술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니즈, 고객들의 어, 수요는 뭐냐 하는 부분들이 하나 이제 기발견에 큰 음, 음, 그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P, 폴리티카 PEST, 패스트 관점에서 이 환경 변화를 보고 환경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발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뭐한 예를 든다면 사회문화적 트렌드에 따라서 창업계획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저희들 보다시피 온라인 과거가 두렵다 뭐 과거 지우개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건 뭐냐면 최근에 SNS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SNS에 좀 좋지 않은 글을 남겼다든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하면 사실 이제 이걸 과거를 지우고 싶어 하죠 이미 근데 이 자기의 어떤 흔적들이 전 세계에 SNS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걸 지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유망한 사람이 디지털 흔적 지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망한 산업이 되고 실제 뭐뭐 뭐 디지털 장례식 뭐 이런 것들 예, 그것들이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고요. 뭐 웨딩 포를 거부한다 스몰 웨딩족 그럼 그 스몰 웨딩족을 위한 뭐 새로운 서비스. 그다음에 엄마도 여자 여자이고 싶다 꽃보다 누나 해서 이제 사공 오공 세대들의 어떤 그 건강과 뷰티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이4050 여성전형의 채용 변화라든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그 건강 카페 또는 외식 등등의 이 새로운 수요에 대한 어 제품 서비스가 어 개발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야기 많이 하시는 이제 떨어져 살지만 행복하다 뭐견우와직녀 주말 가족 주말 부부 이런 부분 또 역시 이제 하나의 트렌드고 거기에 맞춘 뭐 코크나우스 또 생활 편의 서비스 특히 요즘 혼밥 쪽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또 창업 기회가 되는 거고 뽀삐도 가족이다 반려견 반려족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도 역시 앞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하지 않은 소비를 하고 싶다. 그래서 배려 소비자.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사회적 책임을 좀 하는, 하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은 이제 환경 인식에 대한 그 중요성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물건을 사도 환경 친화적인 물건을 산다든가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는 이제 배려 소비자 같은 로해서 이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별에 대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특히 이제 환경, 보건, 복지 이런 분야에 유망한 창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메가 트렌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2 0 2 100대 이슈 중에서 이것을 10대 메가 트렌드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령화 그렇죠. 그다음에 계속 글로벌 디지털화 그다음에 뭐~ 요즘 범죄라든지 재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우리나라를 좀 특히 이제 세월호 뭐~ 이런 사건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안심에 대한 니즈 그다음에 친환경 윤리와 뭐~ 도시화에 대한 부분 메이저 아시아 뭐~ 실내 자본 등등 요런 것들이 제 백대 뉴스 중에 십대 메가트렌드인데요. 이것이 하나의 이제 트렌드 변화고, 이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결국은 새로운 어 수요가 발생되고,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주요 이슈들인데, 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를 참고로 해서 아, 고령화에서는 뭐 이와 같은 음 이슈들 그럼 이, 이 새로운 이런 이슈들이 하나의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엔티에이징, 그렇죠? 그다음에 뭐개성에 눈뜬 중장년, 네, 그래서 엔티에이징 엔티에이징에 관련된 제품 서비스, 또개성에 눈뜬 중장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맞춘 뭐 패션이라든지 또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여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창업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로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글로벌화 또는 뭐 디지털화, 그다음에 이제 도시화에서 이제 세부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의 창업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일상적 안심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이저 아시아. 아이씨, 아시아가 세계다. 뭐, 이런 주제죠. 당연히 좀 그렇게 바뀌고 있고, 어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우리나라의 한류, 한국. 한국 같은 게 특히 이제 한류가 굉장히 좀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참회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과 뭐, 윤리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큰 테마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 신뢰자본 예. 네. 세대 갈등, 또 물물 교환, 또뭐 P2P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죠. 핀테크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이 세부 주제에서 뭐 다양한 기회가 충분히 발견될 수가 있다. 자, 이런 이제 환경 트렌드 분석을 잘해 보면 여기서 앞으로 유망한 기회가 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창업 최신 트렌드 개요인데요. 역시 기술 창업 기술의 어떤 트렌드를 좀 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건 이제 ICT 산업 트렌드. 그래서 이제 ICBM이죠. 그래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디바이스, 무인 항공기, 가상현실, 뭐스리핑 오토 서비스 이런 분야들이 이제 IT 산업의 최근 트렌드고.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그렇죠? 그래죠 의료기기, 영상, 뭐 최의료 IT 서비스. 이것이 또 하나의 트렌드고 아시다시피 이제 빅데이터 그죠그 관련된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트렌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인공지능 산업 트렌드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산업 트렌드에 이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 트렌드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어, 유망한 창업 기회를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는 과연 나는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자질과 적성과 역량이 되나, 즉 창업가 개인의 특성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창업가 개인 특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창업 의도를 이제 파악을 하고요, 창업 의도가 좀 명확한지, 즉 뭐냐, 창업의 목적, 이 하고자 하는 목적, 분야 관련 기술도 아이디어 뭐 최종 소비 줄수 있는 가치 등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이력 기술서를 한 작성해봐. 나는 왜 창업을 하고자 하는지 목표는 뭔지 이 창업 관련된 기술은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예상의 최종 소비자는 뭔지 그리고 이제 소비자 가치와 혜택은 어떤 걸 제공할 건지 이런 것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 스스로 정말 내가 아, 이 나와 즉 창업자와 창업팀의 갖고 있는 특성들 우 이제 정말 적절한 건지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그뭐 관련 분야의 적합성 충분한 경험 지식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아이디어 기회가 좋다 하더라도 이것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안 된다면 사실 좋은 창업은 아니죠. 성공할 수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가적 적성 자질이 어느 충분한지, 그 다음에 창업가적 경험을 지식은 나는 충분한지, 그 다음에 창업가적 업무 수행 능력은 충분한지, 그래서 이와 같은 그여기분보 여섯 가지, 네 가지, 그 다음에 또네 가지, 이 측면에서 한번 셀프 체킹을 해 보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프로세스는 뭐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는. 먼저 그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면 거기다 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행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얘는 이제 문제 인식을 한두 가지 사례인데요. 음, 킥스타터 즉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의 킥스타트에서 어, 크라우드펀딩을 성공적으로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면은 그 맞춤형 책상입니다. 예, 높이 조절, 맞춤형 책상. 예, 그래서 에, 책상을 사용해서 불편했던 점은 여러분들 어떤 부, 부분들이 있죠 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가 작고 또 키가 큰 사람이 있는데 책상을 일률적으로 높이가 같죠 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안 맞는 거죠 높이가 에, 그래서 여기서 개발하는 것은 이제 맞춤형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에, 그런 이제 에, 조립형 컴퓨터를 에, 책상을 개발해서 굉장히 히트쳤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반려동물하고 사진 찍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둘이 같이 셀카를 찍는데 사람은 이제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이렇게 셀카를 찍어놓으면 가만히 거기 정지가 가능한데 이 반려견들은 사실 이렇게 정지하기가 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머리를 흔들죠 사진 찍기 어렵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개발한 것이 뭐냐 면면 이렇게 해서 셀카 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을 셀프라는 셀피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공입니다 공. 공을 공 이렇게 끼울 수, 수 있게 텐송 스공 같은 거죠 굉장히 컬러풀한 그걸 왜 공을 끼우느냐 하면 이 개들이 반려견들이 공을 쫓아가는 그런 어,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이제 공을 이렇게 끼워놓으면 이 반려견이 요구에 있는 공을 보면서 시선이 집중됩니다. 시선이 집중되면서 거의 정지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굉장히 예쁘게 찍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문제 인식이 있으면 거기다 해결책을 제시해서 시행을 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고요. 자 그래서 타의 창업 아이디어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것을 뭐냐면 팀들이 이제 아이디어 를 그럴지 많이 쏟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브레인과 머스토밍 합친 거죠. 그래서 두뇌에서 폭풍이 휘몰아치듯 생각날 아이디를 많이 내놓는다. 그런 의미로 이제 브레인스토밍인데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창의적인 아이디를 어 만들어 내는 기법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또 많이 익숙한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요네 가지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마라 어떠한 아이디어라도 그걸 뭐 정말 웃거나 비난하거나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일단 많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렇게 쏟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뭐그 저게 뭐지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무조건 칭찬해 주고 그다음에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아이디어를 내놓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 그다음에 그래서 질보다 양입니다.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중요하고 결합과 개선,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개선된 아이디어를 이제 요약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은 이와 같이 뭐 구성을 누구 할 건지 장소 섭외도 뭐 가능하면 이제 새로운 장소, 익숙한 장소보다는 음, 새로운 장소를 하고 어 그다음에 뭐 원형이나 유체형 회의자석 배치한 다음에 시간 보통 한3 0 분에서 1 시간 정도가 효과적이고요. 뭐 아침 회의가 더 아이디어 창출에 효과적이고 뭐, 뭐 이런 적절히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준비물 해서 계획을 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뭐 규칙을 복습해서 음뭘 어떻게 해야 된다 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과정 설명해서 이제 워밍업. 네, 그다음에는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이제 해서 거기서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두 번째 기법이 이제 스캠퍼라는 기법인데요. 스캠퍼의 기법은 뭐냐면, 업 여기 앞 글자를 땄습니다. 대체하기, S. Combine, 결합하기, C. 그 다음에 적용하기, A. 그 다음에 Modify, Magnify, Minify, 변형하는 거죠. M. 그 다음에 Put to Other n e 다르게 활용하기 위해서 P. 엘리미네이트는 제거하기에 2. 마지막으로 리버스 순서 바꾸기 에이서 R. 이 앞글자를 따서 이제 스캠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 대체하기는 예를 든다면 다른 재료나 뭐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거죠. 예를, 든다, 예를 든다면 벽돌을 만드는데 연탄제.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컵인데 종이컵. 이런 으로 다른 재료를 대체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라 이런 경 젓가락인데 나무 젓가락, 세 젓가락이 아니고 c 바인은 여러 가지를 결합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좀 지우개 달린 연필, 지우개와 연필을 같이 묶은 거. 그다음에 시계 겸 라디오 뭐 이런 거. 어댑트는 이제 적용하기 다른 용도, 뭐 다른 아이디어로 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매직 테이블나 철조망 같은 경우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어, 이렇게 어디서 적용했냐면. 매직 테이블은 이제 찍찍이라고 표현하죠. 산 우연가시. 잘안 떨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응용했고요. 철중망은사실 장미 덩굴에서 덩굴에서 그걸 응용해서 철중망을 만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모디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형한 거죠. 그래서 비누는 비누인데 종이로 변형한다든지, 뭐, 포스티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원래의 용도를 바꾸기죠. 예를 들어서 톱밥인데, 이것을 장자, 이것을 다시 블럭으로 건설재료로페 타이어인데, 이것을 뭐 발전세율로 용도를 바꾸는,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운 놨고, 일리미네이트는 이제 취소분리 가볍게 해서 뭔가 제거해서 그걸 제거한 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트랜지스트나 노트북에 해당되고, 마찬가지로 리벌스이방울리장가뭐 이런 것들이 거꾸로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뭐 이제 우산에 적용해 보면 뭐 이런 대체하기는 뭐 우산 대신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까? 또는 우산을 사회 밖에 뭐 조절이 가능할까? 또 확대하기는 우산의 한쪽을 더 넓고 길게 만들면 어떨까? 그다음에 뭐 제거하기는 우산 대신 무엇을 아니면 우산의 살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우산에 뭐에피스벌 커버를 달면 어떻게 될까? 또 변형하기는 이제 뭐 비로부터 몸을 피해서 우산을 타운으로 이렇게 변형해 보면 어떨까? 우산을 이제 산악용, 도보용 지팡이로 사용할 야광물을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다른 용도로 그죠 재정리하기는 이제 손잡을 위에 거꾸로 하는 거죠. 밑에가 아니고 위에 두면 어떨까? 이와 같이 이제 이스캠퍼 어, 기법을 적용해 보면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음, 혁신적인 우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이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결합하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애완견 리드 줄과 우산입니다. 그래서 애완견을 이제 끌고 나갈 때, 비가 올때 이제 끌고 애완견 데리고 나가 산책을 시킬 때, 사실 이제 애완견들이 비를 맞죠. 그러니까 이제 애완견 줄에다가 우산을 이렇게 같이 해서, 어, 비를 안 맞게 해준다든지, 또는 이제 수도꼭지하고 핸드 드라이를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어, 이게 보시면 이제 손 씻고 바로 이기 돌려서 핸드 드라이어서 손을 깨끗하게 말리고, 그 주변에 물이 안 튀게 하는 뭐 이런 같은 것도 있고요. 어댑트는 이제 다른 적용에서 재청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와시 도마인데 여기 보면은 그 보관 장소야. 서랍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다른 칼을 아서 써는 도마가 아니고 거기에 보관하는 기능을 한다든지 마찬가지로 이제 빗자루 보관 기능하고 이제 쓰레기 처리 기능이 하능한뭐 이런. 그래서 보시면 <웃음> 빗자루에서 이게 쓸고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어디 버리는 이런 거 적용하기. 모디파이는 보다시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 이, 이, 뭐죠? 여기, 여기, 레일이죠? 레일을 좀 이동할 수 있게 해서 좀더 쉽게 건조한다든지, 이게 대표적인 뭐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렇게 컵을, 여기에 구멍을 이렇게 내서, 컵을 내서 어, 커피 마시고 남는 그 커피가 이렇게 밑에 바닥까지 흘러나가지 않게 하는 거. 변형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굴러떨어지는 테이블을 네모로 해서 잘 굴러떨어지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변형하게 얘기고요. 트터더 유스는 이제 다르게. 그죠? 기존의 용도를 다르게. 그래서 클립북을 이렇게 북마크로 활용돼요. 또는 이제 페타이어를 그네로 활용하는뭐 이런 사례들이 이제 붙터더 유스다. 일리미네이트의 대표적인 사례죠. 보통 선풍기에는 에, 이제, 뭐죠? 팬이 있죠. 팬이 있는데, 다이슨 같은 경우는 팬을 제거를 했죠. 제거를 하고, 정말 혁신적인 제품을, 에, 그래서 제거하기를 적용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에, 거꾸로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이 수돗물이 역류해서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이 부위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치하고 밑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 헹구지 않아도 되고요 위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꾸로. 요거는 이제 카즈블레 우산이라고 굉장히 재미있는 예상이고 우산인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거꾸로 밑으로 우리가 하는데 거꾸로 위로 밀면 이렇게 우산이 펴지는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그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아주 재미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의 창업 아이디 어 개발 방법은 연꽃 기법인데요. 이거 연꽃의 기법이 이제 한 가운데 밀집해 있다가 서서히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에서 차가 단 아이디어 발상 기법인데요. 보다시피 이제 여기에 핵심 주제를 놓고요. 그 다음에 A부터 ABC, DH, DH에서 여덟 개의 그 서브 주제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연꽃 꽃잎이 펼쳐지듯이 A를 여기에 갖다 놓고 B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펼칩니다. 그럼 A에 관련된 또 서브 주제를 또 정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핵심 주제에 관련돼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 지금 몇 개죠? 8개씩. 그러면은 88에 64, 한 64개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어 이제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이 부주제 A에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선정됐고 여 8개 중에 B 주제에서는 또 어떤 아이디어가 선정됐고 해서 정리를 하면 88 64개 중에 8개로 이제 다시 정리가 되겠죠. 8개 중에서 이제 뭐냐? 세 가지 안으로 압축을 해서 최종안을 이제 그 제품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이 영꽃 기법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고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새로운 가위로 한번 만들고 싶다. 그럼 가위에 관련된 새로운 그 주제가 뭐가 있을까? 뭐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 뭐 대상을 바꾸고, 용도를 바꾸고, 작동 방식, 소재, 액세서리 이런 걸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색상 같은 경우는 이리 오면은 이제 색상에서는 이제 야광이나 변색 투명 뭐 여러 가지 색깔이 가능하고요. 그 모양에서는 뭐 버튼식 인형 접이 원통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서브 주제에 대해서 어 이제 그어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보죠. 네, 그래서 다 이제 아이디어가 정리되면 그중에 이제 색상에서는 야광 모양에서는 버튼식. 크기는 볼펜, 액세서리는 조명, 어, 그 다음에 대상은 학생으로 하자. 용도는 문구고, 작동방식은 수동이고, 소재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8가지 아이디어로 압축을 하자. 자, 이 중에서, 어떻게 해요? 이 중에서 다시 3개의 아이디어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아이디어를 선정을 하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우리가 연꽃기법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개발하라는 개발기법을 브레인스토밍과 그 다음에 이제 스캠퍼 또 연꽃기법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한번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 이거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실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학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창업 기회 발견과 아이디어 개발에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조언이 있으신가요? 네. 여성 파일럿이자 작가인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이런 말을 했죠. 다른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이들이 할수 없고 하지 않을 일들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즉이 말은 새로움이 중요한 창업준비자들한테 준비자들,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핵심 포인트를 통해 학습내용을 상기하며 정리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창업론 다섯 번째 시간 창업기회 발견과 아이디어 개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업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검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